요즘들어 더더욱 절실히 새벽 기상이 제게 필요한 시기 같아요 새벽의 고요함은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백수여서 가장 좋았던 이유가 이런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이었는데 요즘은 그 여유가 없어서 저녁만 되면 뻗어서 잠이 들어요 방바닥이 따뜻하고 좋아요 바빠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가끔 현타라고 할까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소위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큰 그림보단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던 작던 1년의 목표들을 한 달마다 퀘스트 깨 나가듯이 실행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더라고요. 제게 한달 계획은 정말 중요해요. 앞만 보고 달리게 되면 그한 달이 쌓여서 정말 그냥 열심히만 살아온 1년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달의 목표를 세우고 루틴을 체크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6개월 뒤, 1년 뒤, 아니 5년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주하게 되는 제 모습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을 향해 갔다면 아마 그땐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한달 동안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1년 뒤 5년 뒤에도 삶의 주도권을 갖고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켜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내 주변에도 있을 법한 퇴사한 친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커리어를 쌓아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기도 하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새벽기상 모임인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이기 여러분들과 그저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일어낸 한 달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놀라> <놀라> 귀여워 USB. 눈이 많이 오고 앞에 친구들은 귀엽습니다. 모노모노 디자인에 맡아준 친구는 동생 친구인데 산업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아주 눈독을 들였던 친구예요. 졸작을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노모노도 역시 엄청 잘해줬어요. 얘는 엄청 매끈매끈하고 네음 이거 는 너무 밝은것같 아 아서 이걸로 240 으로 가면 되겠이 거를 240 하고, 하하 아휴 오늘도 정말 하쁜하루를 보냈는데요.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제 브랜드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정말 말만 엄청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멀지도 그리고 가깝지도 않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퇴사하고 나서 여유 있는 기간이 언제 돌아올까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 하면서 스스로 잘못 느꼈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나 봐요. 30년 인생 처음으로 몸에 알러지라는 게 돋아가지고 온몸에 무슨 모기 물린 것 마냥 확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약 먹으면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얼굴이 아직 많이 붉어요. 이것 또한 열일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넘겨보려고요. 카메라에선 보일지 모르겠지만 볼이 좀 빨갛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모노모노 그리고 미라클모닝 키트를 만든 계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세여사 하신 분들 중에는 수험생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는데 한달 동안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이걸 같이 공유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공통적인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 후기가 제 고민의 발단이 된것 같아요. 저희 한달 동안 목표를 같이 실천해봐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이분들이 실천을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미라클 모닝 키트예요. 보통 다이어리에 적다 보면 한달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트래킹하기가 어렵고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살기에만 급급한 건 아니었는지 하는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한 달용 키트가 저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도 내 내가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한 달용 키트가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제작한 미라클 모닝 키트와 귀여운 모노모노 로고가 있는 리유저블 텀블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가 한달 동안 계획한 것들을 진짜로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스스로 다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성품 소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라클 모닝 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미라클 모닝 키트의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키트의 구성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클리 트래커예요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목표와 습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한 달의 목표를 이 위클리 트래커의 상단에 적어두고 목표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또 아침 시간을 활용한 루틴을 적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러클 모닝을 할때 감사 일기도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주에 어떤 거 정말 잘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적는 난이 모닝 루틴 아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목표를 이번 주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다음 주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먼슬리 레터입니다.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께 드리는 저의 어떤 자그마한 편지인데요. 제가 평소에 읽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추천합니다. 세연사 1기 때는 금요일마다 온라인 미팅으로 같이 좋은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 기억이 함께 소통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게도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이 미라클 모닝 키트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함께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먼슬리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마크입니다. 귀여운 모노모노가 찍힌 북마크인데요. 북마크를 투명하게 만든 이유는 책이나 문서를 볼때 글씨를 가리지 않아서 눈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새벽 기상을 하면서 독서를 주로 하는데요. 새벽 독서를 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확정되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해서 북마크를 키트의 구성품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키트 구성품의 마지막으로 투두리스트입니다 매일매일 할 일을 적을 수 있는 떡 메모지인데요. 곁에 두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고 종이 두께도 부담이 없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다이어리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노모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리유저블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20살 때 다이어트 할 때부터 가져온 습관이기도 하고요. 텀블러는 모노모노 로고가 나오면서 너무 이쁘다, 텀블러까지 제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욕심에 하게 되었는데 아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리유저블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으로 대고 마시는 거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b p a 프리 제품으로 심혈을 기울여 골랐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키트와 모노모노 리유저블 텀블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아참 그리고 새어사 이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곧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어사이기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몸이 아프니까 멘탈이 약해져서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요 무사히 그 기간을 잘 견뎌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고 굉장히 기쁘고 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웃음>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